난 제가 진짜 예전부터 타투하고 싶었는데 밧풀까봐 좀 무서웠고 그리고 의미없는 타투는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고민만 하다가 밧풀이를 이렇게 밧풀이 최애 간식인 고구마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해봤어요 얼른 밥 먹을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휴게소 가서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소떡소떡인데 이마트 소떡소떡 도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영상편집 마무리하고 올 거고 밥풀이도 같이 카페 데려가려고요. 카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원 들러서 산책까지 가볍게 하고 와서 매서 저녁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갈까? 7 0 근데 이번에 기종이 바뀌었나? 한번 몰라. 이따 집가서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 거면 그냥 헬스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집에 와서 밥풀이 씻기고 다 말리고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원래는 불고기로 뭐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냥 고등어 구워서 밥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완벽한 한식집밥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고 든든하고 기분 좋아지는 집밥이에요. 그리고 이 고등어는 제가 어제 이마트 할인행사에서 갔는데 엄청 8마리인가? 들어있는 고등어가 9,900원이어서 사왔어요. 오늘은 언니 집 가서 저녁을 먹을 거라 제가 먹을 도시락을 싸가려고요. 닭가슴살은 그냥 먹고 싶은 맛으로 하나 골라왔고 탄수는 고구마 그리고 이거는 같이 먹을 간식으로 지금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인데 이 집에도 늘 있어서 오살록 삼닭 꿀베티 이거 마실 거예요. 여기 닭가슴살도 있어요. 너밥안 먹고 왜 거기 있어? 가 과장 만은 기대감 욕심 은있었 지만, 지금, 한 시로 도아 저 이거 먹고 바로 3차 백신 맞으러 가야 돼서 오늘 좀 빨리 먹고 나가려고요. 이게 엄청 좀질긴 소세지 맛이거든요, 후라이팬을 데웠더니.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닭가슴살 볼이나 그냥 닭가슴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주사 맞고, 카페 왔어요. 요즘 이런 거얘 응? 해 응? 응. 앉아서 있을 거예요. 어흥, 너무 예쁜 거. 응.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책 추천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번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뿅그리님이 낸 책을 한번 구매해봤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인플루언서분들이 낸 책을 잘 사진 않거든요. 근데 재테크를 제가 이제 시작하기도 했고 동갑인데도 멋있게 사는 분인 걸 알아서 한번 이분의 글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복을 좀 여러 벌 샀어요. 다니고 이럴 때는 운동복을 굳이 사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헬스장 가고 이런 게 재밌어지다 보니까 운동복을 또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샀어요. 일단은 요거는 심리스 팬티 요거는 슬리브 상의, 상의 요 색깔이랑 요 베이지 색깔 두 가지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레깅스인데 제가 레깅스는 검은색과 어두운 색상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네이비 색상이랑 다크 그레이 색상인데 언뜻 보면 둘다 약간 검은색 같긴 해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에페리에서 보내주신 캡백 실리콘 푸드백 스타터 패키지. 시딩 제품을 받아볼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매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너무 광고 영상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실리콘 지퍼백이라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지퍼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별로 있고 전자렌지에도 사용 가능하고 여행 갈때 그냥 이렇게 지퍼백 사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줘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언박싱 해보려고 따로 가져왔어요. 오, 너무 귀여운데? 저는 파스텔 색상을 골랐고 하나 꺼내서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보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가지가 크기별로 되어있어가지고 저 남는 채소들 이런거 그냥 봉지에 담아서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 봉지 버리는 것도 아깝고 금방 채소랑 이런건 상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금방 상하지 않고 되게 좋을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 제가 이번 주에는 타투도 하고 백신도 받아서 운동을 일주일 동안 쉬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보드도 탈 거고 새로 산옷 입고 회스장도 매일매일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매일 운동하고 식단 먹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